보면 복음과 함께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대략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같이 보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 천사와 마귀 죄 구원 믿음 영생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영적전쟁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주제별로 사건별로 시대별로 하나님 들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있었다 구약에 시퍼런 율법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법으로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것도 있었어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스타일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역때는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너는 선택받았다 복중에 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고 비겁한 사람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고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 탈바꿈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강력한 성령의 불로 사회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구 반대쪽에서 엄청 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c c 비비를 가리는 그런 시대에, 계속 그가 지연을 빼고, 평생 그런 것에 골몰하고 연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꽉 차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한 주제의 능력, 능력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계에 회개,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많은 사역, 사역을 주시는 가운데 회계를 드러내고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능력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불이 드러날 때가 있고 말씀이 드러날 때가 있고 회계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날 때가 있고 신유와 치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런 역사나 이적이나 어떤 큰 믿음의 주제가 나타날 때, 그 시대 시대만 나타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놓지 않고 받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외골수가 돼야 될 때도 있고, 외길 가야 될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고 올고전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이사야 선제 같은 경우는 제2의 소명과 같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콜링 제2의 콜링이로전잖아요 불로 입을 치르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거 가기는 누가 가 이사야가 눈이 열어져서 영이 열어져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사야가 가야지 하나님도 지좀 넘어가셔 그죠? 뻔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다시 강력한 사명을 받아 가면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회가 강력한 영적인 사명이 다시 콜링이 돼 가지고 간대도 안 들어요 안보아 여전히 제일 힘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지역에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죄종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 사명자들로 꽉 차있죠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이에는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제의 콜링이 일어나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구원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에 방해자도 있고 기도생활에 끝없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적사역자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을 또 주셨겠어요 영적전쟁의 훈련과 영적내의 어떤 목적이 똑같이 영적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또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안하고 눈치 보고 못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하는 종을 선택해서 또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요 두려워 나보다 더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깊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죽도록 연단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토끼장이시기 때문에 또 원판을 돌린다니까 하나님은 판을 지금 돌리시고 있어요 물로 시키고 빚고 또 만들고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려 맨들맨들 맨들 할 때까지 그래서 안되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금이 가고 그러면 또 깨버리고 파상시켜 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종이 나올 때가 또 돌려 원판이 흙파 가지고 진흙이고, 오물딱좀을딱물다 오물딱.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또 충물로 끓이죠. 또 원판 돌리고 있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없고, 내 마음도 고지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양을 막할때 성령께서 꼭 머리를 감아주선이발소 가면 머리 감아주잖아요 옛날에 머리 감기듯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머리를 막, 막 헛들어 들고 만지셔요 그러면 찬양하면서도 내가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기름부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찬양은 소름 끼치도록 막 강력하게 말씀을 기에다가막 속삭이듯이 예빛을 따다가 천사들이 2종3종 3층 높이로 막 포위를 짜서 여기를 막 스크롬을 짜고 있고 마귀는 바깥에서 그 귀신들을 막 공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눈이 열어져서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보면 주님 성도가 암흑의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는 나가는데 이걸 주님만이 구원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무슨 수를할수 있습니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장례식 때 무슨 말씀을 전해 야될지 알게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장례식에 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누구야 박상태 집사 식물인간 걸려서 동생이 저한테 와서 불을 받고 가서 성령이 불을 전이시켜서 사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3일 동안 계속 와서 불을 받고 또불사에가고 기다리고 움직이지 못한 형을 위해서 그러는데 3일 째라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일주일 만에 자기 부인과 자식들과 형제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진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했어요 집사람 명하고 다른데 열심히 또 우지가 약하고 마음이 자꾸 미혹되고 뺏기고 점점 점점 좀 이상해져요 이 친구가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막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막 풀어주고 주님 자고 대 몸이 아프면 또 기도하고 내가 아이고 차라리 그때 주님 앞에 갔을 걸. 근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어 지난번에 소천했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막 왔는데 그때 솔로 교회도 전화를 내가 못 받잖아요. 나중에 전화할 때 집사님,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제가요, 몸이 너무 안파져요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기도해주고 또 집회해야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연락이 없어서 가보니까, 벌써 며칠 전에 죽었어. 얼굴에 형체가 없고, 우리 집사님이 가서, 자기 친동생도 놀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동생, 상환 형제가 그래. 목사님, 우리 형님 이렇게 술도 먹고 담배 피웠는데, 어떡해요? 천국 갈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집사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 고 그런데 천국 어디 가겠어요? 내 생각에 또 지옥 갈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거. 장례식은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이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나타나셨어요 종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주님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질문하는 거 보면 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했느니라 그래도요 불안해 그래도 어떻게 그 영혼이 천국 같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도저히 구원 받을 길이 없는데 하는 행실이 어떻게 해? 그래도 술 먹고 담배를 피워서도 너무 힘들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를 긍휼히여기었느니라야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군요 지난주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하는 심판이 있고 그 어린 양의 심판에 쭉 속도들이 나오는데 상급에 대한 심판이야 거기서도 책망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섬김 못한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게을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나는 왼쪽 나는 오른쪽 천사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분류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궁휼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나도 놀랬어요자 음. 여러분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발도장만 찍으면 안되고 구원의 양면성 같은게 있어요 양면성 구원의 겉과 구원의 속이 있다니까 구원의 근본 속은 교회 출입하고 할렐루야 아멘인데 구원의 내면은 즉찍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만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신학적으로 단계단계별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영적전쟁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주님 날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살펴볼 것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믿습니까 두 번째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수도 없는 연습과 싸움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분야 영적 전쟁 분야에서 이미 베테랑이야 자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장세에서쭉 믿음의 사람 선자들이 영적 준정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와 싸웠던 경험들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그놈은 그 분야에서 베떼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해야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주님을 날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적전쟁을 하면서, 어둠의세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싱착을거치 싸워가는데, 마귀는 팔짱 끼고요. 구경하고 콧노리를 불러요. 그놈은, 무수히 네. 많은 선자들을 다뤄봤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다뤄봤어요. 목회자를 다뤄봤으며, 성도를 다뤄봤으며, 돈 있는 자를 다뤄봤고, 학령 있는 자를 다뤄봤고 기독교 하는 사람 성령 은사받은 사람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다뤄봤어요 귀신들은그분야에님 이미 베테랑이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입으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야.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벌써 사단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에 관련된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셨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가짜다. 주님의 방법대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나?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뭐냐? 같이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며 대적기도하며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에베소 사장이 7절에 사당이 노린 것은 뭐냐? 틈이다. 어떤 틈이 생겨요? 틈.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조직도 단체도 결국에는 뭐예요? 틈새공략이야 틈새공략 내 자신도 생각의 틈 마음의 틈 말의 틈 행동 이런 것들 우리 조직이나 단체도 역시 맞죠?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새공략 일단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냥 발을 집어넣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는면 발을 얼른 집어넣어서 한번 딱 닫지 히 못하게 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닫으려면 다리 놓고 닫으려면 또손 놓고 마귀하는 짓이 그래요 때틀을 델타 델타 타면서도 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폐배시키는 영역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도수 2장. 1절에, 10절, 11절에. 내가 무슨 일이 남을 용서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영적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전쟁하는 전사들의 복장, 목이 에베소서 6장에 다 나와있어요. 군의 턱을 쓰고, 진리의 뒤를 띄고, 평안의 복음에 이변신을 신고, 성령의 금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다시 말해, 그게 뭐냐면, 무기, 무기.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 열두 제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제자라 그럴 때는, 제자라는 이름에서, 훈련 받는 느낌이 나잖아요 훈련 받는 느낌이 나 제자 훈련 이 제자가 사도가 되기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적인 권능이 임하, 임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제자냐 사도적인 권능이냐 자기가 자기 이름에다가 김용두 사도 웃지도 않네요 외국에 나가면 다 자기가 사도래 능력 몇 가지 나타났다고 너무 우수강스러워요 자기를 가장 많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외국사행자 중에 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사다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끝없이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중복에도 하셔 사단이 공격하면 주님의 기도가 다 막아 서는거예요 할렐루야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안되는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다 막아서 같이 합시다 내 기도가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을 막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내 기도가 과연 안좋고 문제가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런 기도를, 다 그런 일들을 다 막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홍수나고, 뭐, 재앙이 이런 것도, 모세 보세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사단이 가르뉴다를 타락시키고 나서도 만족이 없어요, 그놈은. 예수님 앞에 항상 나대기를 좋아하는 종인데, 그 종이 베드로야 계속 베드로 베드로아, 줘! 베드로를 떨어질까요? 사단은 끝없이 시도해요. 누구를 그리스도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마귀가 베드로를 막 청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다 막아버려. 사단이가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베드로의 혀, 베드로의 스타일,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의 급한 성격 가을토박좀 말고기를 라 버린 이곳까지도. 네. 아사라 칼을 발레 칼집에 꼽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어. 마귀는 베드로를 계속 빼앗아가기를 원했는데, 성품도, 기질도, 스타일도, 신앙고백도 너무 잘해. 뭐든지 일등이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팍팍 넘어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왜 재밌는지 아세요? 철학이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나라의 재앙도 가정의 재앙도 교회의 문제도 다 막아서요. 그럴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적어도 사단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없이 공격해요. 끝없이 피들을 공격한 것처럼 적어도 안될지라도 마귀는 시도는 해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약해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품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에 생각에 행동에 어떤 틈이 생겼다 치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위하 기하므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영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영이계시해서 정신 혼쪽으로육쪽으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성령께서 계시도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전쟁터야 영과 혼과 육이 특히 혼과 육이 결합 상품으로 만들어져 죄를 지으면 영을 부셔버릴 수 있어요 영을 부순다니까 우리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가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분설 영과 육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강해야 혼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끌고 영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구원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지 장담은 교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마이아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안될걸 뻔히 알면서, 날마다 시도를 해. 집요하게, 근질하게. 그러다가, 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가 있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갑기 비가 와버리니까 남한강가의 양쪽에 전원주택을 잘려내오아르르르르 무너져서 베드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있어 주님이 함께 계셔 기도 잘하지 신앙고백 잘하지 항상 자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 있고 어느 날 설마가 있어요 설마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엄습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루트 제가 오늘 선교사님한테 그이 근처에 계양산 있잖아요 계양구 계산동에 계양산인데 계양산이요 간첩 침투의 마지막 루트가 계양산이었어요 옛날에 이 계양산을 타고 쫙 흘러들면 태백산명을 통해서 건너서 건너서 북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간접들은 드러나면 산으로 도망가요 산로 으 도망가서 낮은 수빈과 판바닥에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루트를 잘할수 없기 때문에 석절없 당하고 쉽게 놀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언제 주님 알곡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되어버렸나요 마귀가 원수들이 너희들의 잠잘 때뿌렸다 막이 가는 말이에요 제가 저 불세대 책에 보면 세 번째 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빛이 강력하게 입었는데 그 빛에 막 압도당하잖아요 엎드려 쓰러졌어요 주님께서 날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막 온갖 냄새가 막 들은 지가확 구역질이 났는데, 내가 막막구역질막 막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오른쪽 딱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거야. 나 그때 처음 사단을 봤어요. 사단이 생겼는데, 개구리 주둥이에,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말이 사단의 정체의 전부라고, 여러분. 할.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도 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구리 주둥이 같이 생겼으며,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어종쩡하게 생겼어요. 꼬리도 있어. 몸에 염산, 에페트린 몸에 부은 것처럼, 온갖 충물스럽게 막 녹아내리고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데다막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쳐다보니까, 이러면서, 그냥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루트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체를 <웃음> <쟤네> 보면서 <웃음> <웃음> 나를 향해서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름끼쳐. 하나님 보좌 앞인데도 하나님 보좌 앞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느끼면서도. 사단이 오른쪽에 서 있는데, 그걸 같이 또 느끼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덜덜덜덜덜, 내가 따라서, 주님, 아 아, 아, 아,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왜 마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 보고, 헤헤, 헤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력이 제가 좀 있거든요. 이 표현의 10배 이상 더 진하게 표현을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모자 앞에 갔을 때. 발톱을 보여주는데 발톱에서 이만큼 자동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독수리 발톱 아도 다더 예리해요 자동으로 확들었다나왔다 이걸 나한테 보여주면 야. 죽여버릴까 네 가족이 뭔데 내 정책을 보려 하다 줘 너와 네 가족 교인들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러는 거야 난그 말에 내가 놀래가지고 손톱을 보니까 앞발 보니까 앞발에서 그러고 서 있는 발톱을 위 발톱에서 막 나왔다 들어갔다 그걸 안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보자마자 이게 자동으로 나왔다 들었다면서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막그 목사 그 성대 어떻게 그를 주사야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았잖아요내 손에 붙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살살 하나님 예. 붙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는데 심장이 먹고 온 몸에 힘이 하나도, 하나도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가만, 가만히 거룩하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부들붙으니까 주님이 왼쪽에 나타나셔서 등을 두드리면서 정아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사, 사, 사, 사,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마귀가 주님이 옆에서 마귀를 찌르어 어디서 한마디 딱들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다가 야 주님의 원세가 너무 좋고 멋있고 최고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저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고 그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팍 나오면서 마귀의 정수리를 때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아악! 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막 부들부들 떠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 목사를 비밀방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죠. 내가 직접 만나리라.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비밀의 방에 다탁 타려놓으시고 싹 사라지셨어요 이야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더구만 보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아버지 말씀 한마디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장면이 나와요 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 보고 살적 없겠다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떠지 하나님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나 죽이면 어떡하지 쉽게 영화에 보니까 모세가 불길이 확확확확훅 <목소리> <하고 나면, 목소리> 이러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무조건 개구락처럼 납작 엎드리자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런데 저쪽에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으신 분이 황금색 샌들을 심으신 분이 오시는데 갈짓자 술 먹은 갈짓자가 아니고 천천히 내가 놀랠까봐 하얀 돋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천천히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야 말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히 계실 때마다 공기가 춤을 추고 빛이 춤을 추고 수많은 향기가 나면서 향기가 막 춤을 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둘바떠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참 살려주세요 그때 불선 내 앞에 오셔서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하나님 얼굴 보고 죽잖아요 아이고 거기 가서 유치하게 죽느냐 사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웃으시더라고. 아니, 내가 속으로, 아니, 무슨 하나님 아버지뭐 이렇게 웃으셔? 우리가 웃는 것처럼 웃으셔. 이렇게 웃으셔. 전민준, 한번 웃어봐. 소리 나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목사, 처러면나 하나님 안 믿어. 좀 거룩한 게한번 웃을 수 없을까? 응. 임재영 시작 <웃음> 놀고 있네 <웃음> 왜 그래? 좀. 역시 송교사님박광문 선교사님 시작 아. 역시 우리 사모님이 제일 하나님 얼굴하고 닮았어 시작. 에이 물이나 먹어버리자 다시 한번 시작 자 누가 제일 잘할까? 함집사님 마스크 내려줘 시, 좀 크게 시작 뭐가 걸리신 것 같아 목에 집사님 보니까 앞픈 나오셔서 뭐하나 도 시키고 싶은 충동이 막 느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살짝 앉으셨어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주인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이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포기해 주시고 영원 열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첨부가 해주고 근데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주여주시더라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위선자들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가정스러운 <웃음> 짐승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짐승 열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파이난마이트로 <웃음> 몇톤 묶어서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오물덩어리, 죗덩어리로 느껴졌어요. 베르트 공항, 저기, 베르트 시 폭파된거 여러분 알죠? 팍폭파시켜버린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종아, 일어나거라. 안됩니다.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고결 이렇게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때 죽지 않지?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하나님 역할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갔으니까 그 역할은 안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머리카락은 하얀 빛난 색깔이시고 하얀 천에다가 두줄 금줄로 다 하시고 한쪽에 리본 입고 달리고 옷 자체가 하얀재맛 옷에다가 통옷에다가 허리에 굵은 금사슬 두 줄로 쭉 하시고 리본 매듭이 있어서 옆으로 쭉 내려드리고 발목까지 세마포가 있으시고 발에 있으신데 하나님 발도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팔에 샌들을 신으셨는데 황금색 샌들을 신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옷을 내가 만져봤어요 왜?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감쪽을 느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내가 혼과 영과육의 감각있는 영의 세계에 가서도 이걸 느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세살네살 하나님 아버지의 손자 같은 혹은 늦둥이 같은 그런 느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어깨에다 손을 올려주시고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세례책 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 얼굴 보고 살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육적으로 음란하게 모세가 대면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죄가 있으니까요, 별이별 허찌거리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성이더라고요, 죄성.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내려놓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도 사단은 계속 시도하고, 요구하고, 공격하고, 속임수를 쓰고 틈새를 공격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아주 아주 조용하게 부드럽게 네. 같이 합시다 사단이 오고 있다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 네. 특히 마귀가 우리들의 영안을 가릴 정도로 정말로 부드럽게 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사 쪽으로 시험이 오고요, 유혹이 오고, 초신자들한테는 초신자, 직분자한테는 직분자 수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스타일로 속삭이듯이 영안을 사모하면 영안 쪽으로 시험이 오고요. 참그 희한한 것은 지옥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지옥을 주입하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나를 만나고 나를 보는 기념으로 오늘부터 지옥을 한번 갔다와라 절대 안가면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갑니다 절대, 절대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중에 몇년 동안 지옥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사탄이 또 질문도 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예수님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배고프니까 둘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야더 뛰어내려봐 내게 처리해 봐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예. 사단이 어떤 의도적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와 표현하면 일종의 제 콜링 예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또거머지를 궁극적인 어떤 승리에 대해서도 사단은 확신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만 확신하지 못하도록 내실앙과내 내 기도와 내 믿음이 계속 흔들리도록, 왜곡이 되도록, 속이도록 사단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믿음의 증거, 기도의 능력, 사명감당, 주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한 이런 것들이 꽉 차있는데, 이 사명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봉사와 열정과 헌신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사화를 걸고 있어요. 아이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성도끼리 싸우게 하기도 하고 자기 인격적인 결함이 막 드러나기도 하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 보면 자기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나 우리 교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왔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리 하는 사람은 다 왔어요 우리 교회 난다 긴다 하는 전설들도 많이 여자 전설도 많이 왔고요 수많은 종들이 왔어요 막붙있고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속았어 돈 뜯겼어 자기의 약점들은 저 전사 신앙마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기서 뭐니고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나면 고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영적인 사역자는 시험 당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공격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원망과 시비거리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흐트러버리게 만들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신 만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시험에 치면 요 밑바닥까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가 신앙안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요 네. 세상사람 다 돼버렸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열방을 취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요새 교회가 너무 너무 약해 취약해 종교의 영들이 많고요 네. 이스브리 영들의 취약이 있고 교회가 너무 소극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나 소심하고 네. 담기함도 없고 그 교회는 다 보면은 뭐 상처를 현대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상처는 살 살다 보면 상처는 죽어가고 막 생겨요. 나오 보세요 오늘 목요 토에 가서 들이 받았지. 네? 모든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기분을 좀 기분 좋게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예? 교회가 굉장히 소심하게 돼 성도들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치유 상처 치유 내적 치유 무슨 치유 무슨 치유 아이고 참나 내적 네? 치유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안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데 여러분 내적 주도 필요하지만 내적 주가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주제가 있다니까요 그럴 땐그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쪽치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공경루트는 내 안에서부터 생각해요 내 안에서부터 나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놀이터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린 나이에 놀이터처럼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겨 그저 카페나 하고 차나 마시고 분위기 좋고 부드러운 음악에다가 야성이 다 떨어진 거야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가 바깥에 나오면 단발라 비틀어 죽잖아요 맹수들이 사람의 손길을 타면 야성이 다 죽어버려. 애완용으로 전락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처럼 사자를 애완용으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쟁터로 생각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요 이거는 교회에요 적장에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 만난 지 스파이너로 보고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어린 양의 혼전지가 다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영계가 뭔가 강력한 뜨거운 어떤 영성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고 두적인 영성이 드러날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가까운 미래 갑작스럽게 종교 영들과 싸워야 될더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두중시대는 엘리야 시대가 그렇게 돼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오고 에녹이 오고 누가 오고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중에 의 권세에 접하던 자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청량 받는 자들이에 성전에서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두라 1260일 동안 짓밟히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력받고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불의 전쟁이 나요. 귀신들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말못한 짐승 우상에게도 말을 하게 해서 사람의 길흉을 점치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리는 하나님이 주는 불로 대적하고 마귀는 그냥 마귀가 주는 불을 가지고 대적. 불과 불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눈에서도 불이 나고 입에서도 불이 나고 몸에서도 불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우리 몸에서 지금 불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불 받을 수있다원 없이 받으세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더 강력한 역사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감사합니다 보이는 영과 보이지 않는 영들 주님의 사단에 집중 공격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 우리 중신 자리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해 주시고, 이 밤에도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끌어.